어이 <목소리가> 죽여야 내가 산다 <목소리가> 해 주시. 내가 아 찾았을 때 <목소리가> 머리부터 애써주는 거 알아 알면 잘해라 내 문제야 주세요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떻게 하겠어요 사는 처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두번째는 편지가 왔어요 어 귀여워 벌써 대박 저보다 저보다 글씨를 더잘 쓰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관할게요 그리고 세번째 택배 뭔가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말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부네팅 스티커도 다 넣어가죠. 감사합니다. 숟가락, <놀람> <놀람> 헐. 진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. 어떡하지? 아, 이거 새차구나 너무 예쁘다. 사회준 씨만 알고 싶으신가요? 아니요? 이미 알만큼 압니다. 남하고 할수 있어서 감사드려요. 제가 더 감사하죠. 수상자님과? <목소리> 감사합니다 선생님. 나 이거 팬티 아니다. 방금 실 뜯어 버래 선생님 복 받으세요. 아식빵 사오려 는데빵빵 샀어 그지나 카드를 안 가져가나. 어 맛있게 발라 먹으세요. 또 근데... 수제라서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. 뭐 아니잖아. 빨리 아니 좀 놔봐 말로만 잘 들어가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좀 하게 놔둬 All right. <laughs> 받는 느낌이었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기분이야 비가 아니라 사장보다 음, 음, 높은 연봉이 어, 약간 영업 쪽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아에근쯤에 출근하는 감수쯤5년니다 이번 달 드디어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뜯어봅시다 요가 결제를 했고요 뭔가 항상 저도 뭔가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는데 뭘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고민을 하다가 제가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드리면 좋아하겠다 싶을 만한 이 페넥 지갑을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색상을 한번 시켜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 더스티블루 이 더스티블루는 제가 정말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색상이랍니다 다진 다진 먹고 광명 찾자 <웃음>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아침 다진 다진 다진 쌀진 다진 다진 다진 다진 다진 다진 다진 다진 다진 다진 다 독감과 코로나가 어, 함께 저 밑에 지금 물 샌다는데 비 와서? 어.